소개받은 주식회사 트윈의 천홍석입니다 네, 오늘 어 자율주행의 기술하고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기술보다는 시장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자율주행 로봇이 어느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희 회사는 지금 154명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회사 이름이 트윈인 것은 어 쌍둥이가 창업해서 트윈입니다. 네,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로봇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고요 제 쌍둥이 동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8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저와 창업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인력 구성을 보면 그 학벌이 진짜 삐까번쩍하죠 그죠? 네, 학벌이 좋은 <웃음> 직원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카이스트 박사만 8명 석박사들이 한 30여 명 되는 음,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가득 차 있는 회사입니다 네, 특허도 많이 냈고 네,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을 설명하기 전에 자율주행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왜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못 만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필요한 것은 많아요 근데 아, 여기서 로봇이 대신 물건을 옮겨주면 좋겠는데 왜 사람이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로봇이 옮겨주면 좋고 로봇이 사람보다 비용이 저렴해요. 근데 왜 그러고 있느냐? 기술 때문이에요. 기술이 아직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인데 자율주행 로봇에 필요한 기술은 음 목적지가 주어졌을 때 목적지까지 경로를 계획하는 거, 우리 자동차 내비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그 경로대로 센서 데이터를 얻으면서 따라가다가 장애물을 피하는 기술 요두 가지는 사실 어, 잘해요. 어느 회사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기술이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는 기술이에요. 밖에는 GPS가 있고 물론 밖에도 GPS가 안 터지는 곳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PS가 잘 터지는 곳이 많은데 실내에 가면 GPS가 안 터지는 곳이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내 고, 요 주위의 공간을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로봇한테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넓고 복잡해도 자기 위치를 잘 인식을 하느냐, 네, 그 기술의 차이 때문에 자기 위치 인식 기술 때문에 시장에 잘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좀 좁거나 아니면 안 복잡하거나 아니면 좀 넓고 복잡하면 인프라를 설치를 해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 혹시 어, 아마존의 키바 같은 로봇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마커를 쭉 설치를 하는 해서 그쪽에서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GPS와 비슷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신호 발생 장치를 여기저기 설치를 합니다. UWB나 비콘같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신호 발생 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 신호 발생 장치로부터 거리를 측정을 해서 3개 이상의 신호를 받아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곤 하는데 결국 인프라 없는 자기 위치 추정 기술이 필요했었고 그게 사실은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려 대한민국의 회사가 어 정말로 압도적으로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자기 위치 인식을 인프라 없이 할수 있는 어 기술을 확보를 했고 그게 저희 회사입니다. 그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어 중심이 되고 있고 정말 로컬 복잡해도 자기 위치 추정이 잘 돼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기존의 회사들이 어, 물건의 위치들이 막 자주 바뀌, 바뀌면 또 자기 위치 추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간에서 책상이랑 의자가 막 이대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로봇이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책상을 반은 빼고 위치를 책상 위치를 막 바꿨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로봇이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또 유일한 회사가 저희,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넓고 복잡하거나 환경이 자주 변하더라도 지도를 다시 그리지 않고 인프라 없이 완벽하게 자, 그 자율주행을 할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를 이는 실외에서도 장점이 되더라고요 실외로 나가면 어, GPS가 있어요. GPS를 기반으로 자기 위치 추정을 하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들이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게 스타쉽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스타쉽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 스타쉽을 보면 뭐 피자 같은 것을 배달을 해줘요. GPS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밖에 조금만 나가더라도 골목골목길 사이에서는 GPS가 잘 터지지 않죠. 이제 강남이나 이런 고층 빌딩이 많은 곳에서 빌딩 숲 사이에서는 GPS가 잘 터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위에 뭐가 있어가지고 GPS가 안 터지기도 하는데 괜찮아요. 스타쉽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미국 회사라서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어, 캠퍼스나, 아니면 어떤 마을, 빌리지 같은 데 생긴 것을 생각을 해보면 건물이 낮아요. 그래서 GPS가 항상 잘 터집니다. 그래서 GPS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이 팔려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로봇이 쓰일 수 없겠죠. 또 하나의 이제 이런 배달 로봇이 한국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자, 그... 갖춰야 되는 점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문 열고 나가면 밖이에요. 어, 로봇 왔구나 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어? 물건 왔대 하고 문 열고 나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야 돼요. 네. 일찍까지 내려가야 돼요. 로봇이 실외에서만 움직인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물 앞에까지 와서 배달을 해주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도 실내외 자율주행이 다 돼야 되고 넓고 복잡한 데서도 자율주행이 돼야 되고 GPS가 터지든 안 터지든 자율주행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음, 이런 기술을 확보를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이런 시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활용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실내외 넓고 복잡한 환경 GPS가 터지든 안 터지든 자율주행을 할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었고 지금 뭐그 기술들을 어, 실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을 확보를 해서 어, 시장으로 나가, 나가고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왔을 때는 층간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법은 통신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워낙 다 다르게 생겼고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로봇 팔을 달아서 누른다거나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 특히 그 팔을 달게 되면 로봇 가격도 거의 두 배로 뛰거든요. 그래서 통신 기반으로 프로토콜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은데 로봇이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말합니다. 나는 1층인 데나 8층에 가야 돼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서 로봇한테 알려줍니다. 너 3호기 앞으로 가 있어. 어나 3호기 앞에 도착했어. 문 열렸으니까 다 오케이 나 탔어. 문 닫는다. 8층이니까 내려. 어나내려서문 닫는다.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네개의 엘리베이터 회사와 통신이 이루어져 있고 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죠.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로봇은 무슨 차이야? 핵심적인 차이는 용도의 차이도 있죠. 자동차를 대신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 주목적이고 로봇은 사람 대신에 물건을 나르는 일이 주목적이에요. 그런 더큰 차이점은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활용이 돼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활용이 되는 자동차는 GPS도 있고 바닥에 차선이라고 하는 좋은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자기 위치 추정에는 큰 이슈가 없어요 그럼 뭐가 이슈냐 도로교통법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사람은 그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게 눈이에요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LED 기반의 신호등 페인트 기반의 차선을 인식을 할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인프라가 도로교통법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이를 로봇도 지키기 위해서 컴퓨터가 이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과 비슷한 센서를 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카메라죠 카메라로 이 시스템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안개도 끼고 막 쓰레기도 날라다니고 낙엽이 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페인트가 지워질 수도 있고 공사하다보면 새로 페인트를 그리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이런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네,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는 카메라, 비전센서로 이런 도로교통법을 지키기 위한 인식을 잘 하는 게 크리티컬한 이슈고 로봇은 사람 대신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외의 모든 공간 모든 공간이라고 하면 인도, 공원, 뭐또 실내 대학교 캠퍼스 아파트 단지 이런 공간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로봇을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해요 뭐 방범, 방역, 안내, 청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물건 운반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시장의 규모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시장에서 99%는 물건 나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은 물건, 사람 대신 물건 나르는 자율주행 하는 것을 말을 한다 왜 쓸까요? 로봇이 필요한데 왜 쓸까요? 어디다 갖다 쓸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입니다 결국 사람 대신에 물건나른다고 했던 것은 사람을 쓸 때보다 훨씬 저렴해야 돼요. 얼마나 저렴한지 우리 한번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나르고 60이라고 하는 60kg까지 실을 수 있는 자율주 로봇이 있어요. 한 대당 3천만 원 정도 해요. 사람 주 40시간씩 1년 동안 일을 시켰을 때 비용이 지불되는 게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죠? 로봇은 한 대당 3천만 원인데 주 12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대당 3천만 원인데 얘는 최소 5년은 써요 그럼 산술적으로 15분의 1밖에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렇게 저렴한 로봇을 물건을 나를 때 쓰고 있지 않고 사람이 많이 물건을 나르는데 투입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답은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술이 부족해서 자기위치추정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공그 사람이 여전히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한번 볼게요. 어, 시장을 보면 호텔이나 병원은 시장이 너무 작아서 실질적인 시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여러 로봇 회사들이 자랑 우리 호텔에 로봇을 적용해요라고 자랑하죠. 실제로는 시장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식당하고 호텔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주변에 딱 3킬로만 잘라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맛집 3개 고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호텔 3개를 고르고 가장 잘나가는 호텔 대한민국 호텔 3개에서 룸서비스가 일어나는 빈도수 그리고 여기 맛집 3개에서 서빙이 일어나는 빈도수. 비교도 안되죠. 그죠? 전체 대, 그 대한민국에 있는 호텔의 개수 식당의 개수. 비교도 안돼요 실질적으로는 호텔 같은 거는 시장이 없는 거예요. 식당은 시장이 있죠. 그런데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높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어,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자율주행을 시켜도 자율주행을 시킬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식당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기술이 중요하지 않아. 예, 여기에서 결국 승자가 되는 것은 아마도 싸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마 승자가 될 거예요. 지금 식당 로봇의 열심히 만들고 있는 나라는 크게 두, 두 나라예요.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 업체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식당 서빙 로봇의 점유율이 중국 로봇이 80%입니다. 안타깝죠. 트윈이는 싸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사실 어,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잘 시킬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시장은 오더피킹, 공장, 생활물 생활물류는 배달 로봇을 말하는 거고 택배. 생활물류와 택배는 당장 코앞에 있는 시장은 아니고 한 2년, 3년 뒤에 열릴만한 시장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은 물류센터의 오더피킹과 공장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장에서는 기존에도 로봇이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곳에서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아까 자기 위치 추정 기술 때문이에요. 그런데 트위이는 인프라 없이 그 넓고 복잡하고 공간 이동이 많은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공장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박스가 여기 쌓여있고 빨랫대가 여기 쌓여있는데 내일 되면 없어지고 막 이쪽으로 옮겨지고 새로 들어오고 이런 일이 많은데 그런 공간에서 자기 위치 추정 기술이 뛰어난 트위니의 로봇이 앞으로는 활용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기존의 다른 나라 로봇인데 2D 그 기존의 자기 위치 추정 방식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곳에서만 쓸수 있고 조금 복잡한 곳에서 이 로봇을 도입을 하면 일주일만 쓰다가 어? 뭐가 동작이 안 돼. 전화해보면 어 자기 위치 추정 기술 때문에 안 되니까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서 처박아놓고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건 트윈이 로봇이에요. 2년 전에 납품된 로봇인데 첫 만들어진 로봇이에요. 이런 노란색 박스, 파란색 박스 이런 것들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막 주변 환경들의 포대 같은 것도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환경들이 변화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쓰고 있어요. 2년 전에 첫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덜컹덜컹거리기도 덜컥 하고 별로 그런데 자율주행은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만들어져서 공장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포크리프트 형태로 팔레트를 실어 나눌 수 있는 로봇입니다. 또 다른 시장은 음 이게 정말 제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시장인데 요 오더피킹 이라고 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로봇이에요 오더피킹이 뭐냐면요 제가 주말이 되면 와이프가 종이에 막뭘 써줘요 그러고 저한테 주고 마트 가서 이거 사오라 해. 그럼 제가 가서 마트 가서 와이프가 써준대로 물건을 담아 가지고 계산대로 가요 이 작업이 물류센터에서 오더피킹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더피킹 작업은 우리가 쿠팡에다가 주문을 한거그 오더대로 물건을 물류센터에서 담아오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이 창고 운영 비용의 55%래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물류센터는 진짜 넓잖아요. 그죠 진짜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마트에서도 물건 담아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훨씬 더 넓은 물류센터에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투입돼요. 요 쿠팡에 보면 쿠팡은 하나의 물류센터에 동시에 작업을 하는 오더피킹 작업자가 천 명이 넘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저 카트를 끌고 줄을 서서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로봇은 사람보다 훨씬 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 주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더피킹 작업의 95% 이상은 이동이에요. 나머지는 피킹이고. 이 이동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 줌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이미 투입을 시키고 있는 사, 회사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거예요 이동은 로봇이 하고 피킹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굿즈 투 펄슨, 한 가지는 존 피킹인데 굿즈 투 펄슨은 이동은 로봇이, 피킹은 사람이 로봇이 이동해서 물건을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이동은 로봇이, 피킹은 사람이 대표적인 게 아마존의 키바예요 키바는 사람이 제자리에 있으면 로봇이 새우깡 가져와 그러면 새우깡이 들어있는 렉을 실어서 갖다줘요. 이동을 로봇이 피킹은 사람인데 이런 기존의 물류센터 인프라를 쓸 수가 없어요.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설치해야 되고 바닥에 마커뿐만 아니라 렉도 새로 깔아야 되고 에너지 비효율적이기도 하죠. 새우깡 하나 가져온다고 저 렉을 들고 오니까. 그죠? 그리고 죠그 영국의 로봇 중에 오카도라고 하는 로봇이 있어요. 비슷해요. 굿즈트펄슨인데 로봇이 여기 격자형 밑에 있는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걸 들어서 사람에게 갖다줘요. 굿즈트펄슨 그런데 기존에 물류센터에 있는 렉을 그대로 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자율주행 로봇을 쓰면 되는데 이동은 로봇이, 피킹은 피킹은 사람이, 어 로봇이 전체 그 오더 피킹을 위한 동선을 움직여요. 그런데 로봇은 팔이 없어요. 가다가 새우간 가지러 갔다가 그 팔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멈춰요. 그러면 사람이 와서 물건을 담아주는 거예요. 가다가 로봇 멈춰있죠. 그러면 사람이 와서 물건 담아주면 그 다음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피킹 해주러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해진 존에, 아, 난 과자존 담당이야. 그러면 과자존에서 로봇이 멈춰있으면 가서 물건 담아주고 보내고 또 물건 담아주고 보내고 이동을 로봇이 피킹은 사람이, 이 5방식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쓸수 있어요. 그죠? 로커스라고 하는 로봇도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프라를 병행해서 자기 위치 추정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인 트위니와 어, 기존의 선두업체인 로커스와의 차이는 기, 일단 기술에서는 압도적으로 트위니가 높죠. 어, 인프라 없이 완벽한 자율주행을 할수 있는 트위니 그리고 인프라를 써야 되는 로커스. 두 번째는 비용. 그 트위니 로봇은 한 대당 3,500만 원이요이 로봇은 로커스 비 로커스는 7천만 원이 넘고 인프라 설치 비용은 별도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에 가면 어, wm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물건이 입고됐어 입고돼서 어디에 쌓여 있어 어디 그리고 출고가 됐어 재고가 얼마야 이 물건이 어, 여, 여기에 킹이 됐어 이런 물건의 흐름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인데 그래서 오토 피킹 작업을 할때 보면 작업자가 바코드 리더기를 들고 다녀요. 띡이 물건을 띡이 박스에 담는다 뭐 이런 것들을 w m s 랑 연동해서 작업을 해요. 그런데 로커스는 WMS를 자체 WMS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거 써야 돼, 우리 거안 쓰면 안 돼. 그런데 트윈이는 어떤 WMS 쓰세요? 아 그거 저희가 쉽게 연동해 드릴게요. 다양한 WMS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있는 물류센터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물건을 그 시장에 내놓는 전략은 그거예요. 물류센터를 하나하나 방문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영업을 하다 보면 영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류센터마다 다른 WMS를 연동시켜 주는 작업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물류센터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WMS 업체 중에서 중소형 물류센터에 가장 많이 납품을, WMS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로봇 시스템하고 연동합시다. 그렇게 해서 어? 좋아요. 연동을 했어요. 연동을 해서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5천여 개의 물류센터에 쉽게 납품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고객들은 인건비가, 제가 인건비 대신 로봇으로 바꾸면 즉각적인 렌탈 시스템으로 바꾸면 먼뜰리 나가던 인건비를 먼뜰리 로봇한테 나가는데 비용이 훨씬 더싼 거예요.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볼수 있죠. 그러면 핌즈사 우리 WMS 이지어드민이라는 WMS를 제공하는 그 업체는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냐면요. 트위니 로봇의 대리점 역할까지 을 맡겼어요. 아 너네가 WMS를 팔던 고객들에게 우리 로봇도 납품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매출이 많이 올라가겠죠. 우리, 우리는 우리 이제 WMS 판매사인 핌즈에게 어, 대리점 역할을 맡기면서 시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미래에 열릴 어. 시장 어, 배달 로봇 택배 로봇 이거를 간단하게 맛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어, 고층 빌딩에서 그 기존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다가 내려서 사람이 걸어가던 구간을 로봇이 대신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는 이 건물에 있는 1층에 있는 커피숍에 쉽게 배달을 주문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로봇이 오토바이를 대체할 수 없어요. 없어요. 속도가 훨씬 차이가 많이 니까 생산성이 떨어져서 짜임을 다뿌러가지고못 먹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구간을 대신해서 로봇이 날라줄 수 있어요 어, 저희 로봇은 현대글로비스라고 하는 기업의 사옥에서 이제 커피를 배송하고 있어요 층간이동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람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 커피를 배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대전에 있는 지하상가인데요. 지하상가에서 자율주행하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가지고 온 이유는 그래도 참 그냥 봐도 참 넓고 복잡해요. 그렇죠? 다른 회사 로봇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진짜 자율주행되는 영상이 있는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아무리 찾아보셔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 위치 추정 기술이 이만큼 올라와 있지 못하니까 저희는 지금 그 가도 매일 매일 이렇게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무런 이슈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기술 로봇은 진짜 못생겼지만 기술 하나만큼은 최고입니다. 근데 로봇은 이런 용도로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좀 못생겼어요. 물류센터에서 쓰려고 만든 거라서 자꾸 못생겼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못생긴 것을 대기업 커피 배송하려고 아그 영상을 빠졌구나. 그게 그그그 그, 그 기업 때문에서 그 공유를 못하게 해가지고 빠졌는데 택배는 기존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가 이렇게 사람이 나르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택배 트럭이 들어가기 위험하다 그래서 밖 안에 못 들어가는 이슈도 있고 그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이슈도 있어요 물동량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그 이유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마트 라커 시스템에 다 집어넣고 가면 로봇이 나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트위니와 MOU를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진짜 못생긴 로봇 가지고 우정사업본부와 실증을 간단한 자율주행 실증을 했던 거예요. 2년 전에는. 자율주행은 그때도 잘 됐어요. 그런데 택배를 나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엘리베이터를 탈수 없는 크기이기도 하고 밖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실증을 한 거예요. 자율주행은 잘 돼요. 이걸 이제 스마트 라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더 똑똑하게 한번 실증을 해본 게 작년이에요. 이거 영상이 긴데 그냥 자르고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택배기사가 와서 택배를 놓고 가면 스마트 라커 시스템인데 정말 가격은 비싸고 물건을 몇개 저장 못하는 정말 ROI 안 나오는 멍청한 시스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봤다라는 의미는 있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정말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제가 생각에는 한 3년 정도는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어려운 자율주행 부분은 이미 완성이에요 그런데 저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고 쿠팡, 시제에 대한통운, 한진 등등의 시스템과 연동이 다 되어야 결국은 쓸수 있고 그 시간은 한 3, 4년 정도 저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킹해서 물건 받아다가 그 목적지로 로봇이 날라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올해는 그럼 어떤 시스템이 출시가 되는데 올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시스템이 어, 지금 사실은 로봇이 거의 나왔는데, 실제 영상 말고 그 작년 말에 만들었던 컨셉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제 물건을 넣는 공간 활용도가 지금 아까 봤던 두 번째 영상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지죠. 똑같은 공간에서 지금 10개를 저장한다면 이 시스템은 2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이 시스템이 아직도 많이 나와야 될 점이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고 이 시스템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업에서 만들고 저희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서 이 회사와 같이 하고 이 전체적인 운영은 대기업에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르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제품 중에서 하나의 제품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로봇이에요 그 조명에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넣었고요 따라다니는 것도 저희만큼 잘하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회사는 자율주행 기술도 굉장히 높고 따라다니는 로봇, 추적 로봇 기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라 해서 또 세계 최초로 만든 로봇이 있어요 자율주행하는 로봇 이름은 나르고 따라다니는 로봇 이름은 따르고거든요. 두 가지 기능을 합쳐서 더하고라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더하고 더하고라고 하는 로봇은 이렇게 혼자 자율주행도 하고 사람을 또 따라다니기도 하고 자율주행해서 도착을 하고 나면 이제 사람이 나이제 이제 따라다녀 라고 하면 따라다 니고. 두 가지 기능을 다 들어간 거어 오, 탁하다, 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요 제품은 기술자랑하고 려 만든 제품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저희 회사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요 네, 요거, 이제, 녹업 Japan, young young y 하 u n 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 o u n 니다